그입니다. 자신을 위해 담배도 끊는 당신 꼬리큰게가 뭐예요? 그런 당신에게 핑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도 보여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당신의 참 모습을 부산 신교통문화운동에 동참합시다 부산 105.7, 양산 88.5, 창원 김해 거제 90.9, 진주 98.7 메가헤르츠 KNN 러브 FM입니다. KNN 러브 FM. FM. e yeah. FM에서 두 시를 알려 드립니다.